우리 중지 지금 한라봉 출러 먹으러 가지. 아 그리고 나 저것도 먹을 거야. <목소리> 이 차도 뮤직비디오 같 응? 우리가 자주 오는 맥도날드. 아야 아파라. 어 제주 한라봉 출러미디 사이즈로, 하나 어, 사이즈로 하나요? 네. 어 아이스커피 미디 사이즈로 하나요? 안녕. 아. 네. 아빠, 주, 중지가. 주... 애좀뭐 추가할 거 있어? 중지가 주문한대. 여, 주문은 끝났고 중지야 결제 좀 해줘. <웃음> 야, 너네 돈낼 것도 아닌데 왜 앞으로 오는 거지? 어? 네. 네. 좀 맛있어 보이지 않니? 맛있어 봐 음, 완전 제주도의 맛이라 간다, 갔다, 간다. 들어가자, 봐봐. 아빠, 거기 있어? 두번은 안먹을것같아 그냥 처음이니까 먹고 나도 줘봐 비춘데? 얘네도 이거 먹어도 되나? 안되지 안되지 안 되지? 안되지 너 한번 먹어봐 애들도 못먹는데 <웃음> 아. 별로야? 아, 아 별로야? 완전 목구멍에 강타했어 이거 진짜 아빠는 별로 싫어하는 음식이 없잖아 바나나우유 맛나? 그래 약간 바나나맛 어. 우유도 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막걸리 맛이 있어 음. 이거를 쭉쭉 빨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? 이거 그냥 한 번만 먹는 걸로 <웃음> 너네 뭐? 몸... 아빠 엄마 줘봐 애준아 맛이 너무 <웃음> 없어서 너네 아, 못 먹겠어 네. 그래서 이 파리바게트 장수 막걸리의 총평은 두 번은 안 먹어 <웃음> 이건 치우고 애들 옥수수나 줘야 되겠다 앉아 그거 우리 집에서 만든 거지 이거? 응. 엄마 만들어준거지 홈메이드 홈메이드 애들 a d e It's 좋 workie joy. I'm so. I'm 중지야, 맛있지? 에지, 어때? 옥수수 맛있지? 중지. 에지. 중지. 에지. 중지.